스타트 고! 공포 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가자 신속히 구독 눌러라 팔로우 팔로미 여기를 일차적으로 한번 들렀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한번 들렀다가 가보고 바로 블랙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우후... 우와.. 또 지금 뒤에 있어요 자 여기 조금만 들려보고 뭐 없으면 바로 블랙녀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내가 여기는 우연찮게 발견한 데야 아... 없으면 바로 가도록 할게요 한 가보자.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야, 집 자체를 뭐지 이거? 어, 그... 그때 보니까 방음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게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에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뭐가? 방음 부스처럼. 이렇게. 검시다. 거시품이죠 와, 이거는 여러분들 오감이 너가. 오감. 멍청한 놈식에 이거 풍성 무작기 아니냐 이 놈새끼야. 무식한 놈새이야 하지만 우리는 흉가에 있는 물건은 절대 안 넘쳐가요. 와, 여기도 진짜 오래됐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 실내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뭔가 있으면은 틀림없이 정체를 드러냈을 거야. 그런데 아까 지금 잠깐 뭐 미세한 소리가 나긴 났는데 그것을 귀신이라고 단정짓기는 그렇고 도치형 말대로 지나 고양이 뭐 동물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특별한 이렇다 할 기운은 오, 없어, 아직은. 도치형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레전드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죠? 블랙녀가 아직 있을지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보자 분집 제보자 분이 머물르던집 여기가 제보자 분이 머물르던 집이야 바로 옆에가 블랙이야 나중에 우리가 도망쳐 나올 걸 계산을 해서 미리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미리 봐놔야 돼 도망칠 데가 여기밖에 없어 가자. 그때 와나 지금 덜덜이군 와, 와, 와... 왔어 우리 왔어 있어 어? 이상하다 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뭐라고? 거기 뭐야? 잠깐 들어도 돼?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잠깐만 네아님 여기 모르니까 내가 가볼 잠깐만 있어 움직이 움직이 잠깐 잠깐만 뭐라고? 잠깐 들어도 될까? 기다려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가 네. 조심 조심해 조심해 얘기해봐라 음, 얘기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뭐야? 거기서 뭐 하냐? <놀람> 아, 잠깐. 아니, 잠깐. 와. 뭐야? 얘기해 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이거 뭐라는 하지 아, 뭐라... 마. 가지 마. 가지마 얘기해 봐. 얘기 좀 하자니까. 얘기해봐. 들어간다. 들어가자. 얘기해라. 눈꼬이 나라.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래? 어? 좀 나와보시오 나나보나올나 계시오 계시오 어 얘님 이리. 오, 오, 저 정, 차려! 오, 이리. 오, 나와. 나와라. 고 저기 이거 술값 끼워 먹는 맥달으로왜 잡네? 이걸로 야한번붙잡는거 뭐야 지금? 아, 깜짝 놀랐네, 맥살 잡아보게 아, 씨. 아, 지 주먹이 온다 방송 아니다, 와. 너무 무서워 죽겠네. 형님, 그제 나는 여기 알잖아. 난 여기 안다고요. 아, 나 구해주려는 거야? 말소리 소리 들린다. 소리 집중. 뭔말 한다. 아, 나이, 나이. 그야그거 말고. 그럴 말 소리 말 소리. 뭐 웃는 소리 같은 거안 들려? 재밌나? 엄마 나도 이거 야, 이와봤으면 잘할 거 아니야. 예. 음. 천장도 위쪽으로 올라간 거 같은데. 2층에 올라가다 보면 잠깐만. 슨 소리야? 안 들었지? 들었어. 듣고, 듣고, 듣고, 뭔 소리야? 뭐야? 어? 소리? 나무 소리 같은데? 얘 지금 나무 계단이잖아. 나무 꾹! 받는... 2층에 있어. 얘기 좀 들어드리려고 왔어라. 여집 따님이시오. 아니면은. <웃음> 어 고양이 같은 소리를좀 올라가도 되겠어.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오. 나가지마? 조심해, 조심해. 아... 봐봐, 이쪽 한번 봐봐. 기다 가만있어. 거기 있다. 있다고? 어? 어? 뭔 소리야? 소리가 뭐야? 이때 뭐야? 조심해, 언 누구야? 소리가 소리 계속 난다. 조심하라고 언니. 뭐야, 그거? 여기? 여기 있었던 거잖아. 이거 여기 있었던 거잖아. 점장 저... 타고 다녀. 점장 타고 다녀. 점장점장장장장 북북 다니고 그래서 소리가 방힌다 카메라. 잠깐, 줘봐. 한창은 분명히 타고 다니는그런나 분명히 봤어 그리 들어가냐들어갈랑께 얘기 한번 해보자 내가 왜, 뭔뭐 말하는 거야? 야, 걱정 안 해, 성뭐해 백화트로 나와보란게? 나 준비 많이 했다. 너가 그렇고, 뭐, 불냉녀, 불냉녀 하든지. 내가 오늘 하얀 뺑키를 갖고 왔다. 내가 너 오늘 내가 진짜 건빵을 만들어 보라니까. 가지 마라나 다가올란게. 서나 도망갈라 하네. 야, 이꼬리 위로 올라갔어 조심해. 야, 이꼬리 야, 2층 올라왔어. 2층 올라왔어. 조심해. 2층, 2층! 내려갈게 있네. 2층 올라왔다니까? 지하들 앞에 있어. 형님, 형님 하지 말아니까. 형님, 우리 형한테 장난치지 마. 지금 나가 죽기 싫으면. 음 지금 나가 죽기 싫으면. 음안 나가. 왜냐? 나한테는 도치형이 있으니까. 어? 형님 따라하지마따라하지말라니까 따라.. 잠깐만 도치요마나그랬 어. 따라간게 아니라 나온거였어? 따라간게 아니라 나온거였냐고 문하고 얘기하고 있어? 친해? 어? 친하냐고 문이랑 아남이라 와 아, 진짜 모습이라도 좀 보고 대화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미치겠네.